도스덱그크도공수었요 그냥 적인 거죠. 네. 네. 이런클립보서자들은는 아, 거죠. 또, 네. 또, 또 평가하는 거죠. 아, 그냥 안 들리기 네. 한 다음에 평가하는 네. 거그개인에서뭐뭐정 네. 네. 전문 성이거 네.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근데 연구자들은 이거가 스가 다가 없다 제한적이잖아요. They... 아, 그때 그냥 최소한이잖아요 정말 극한 극한 극한, 극한 거리로 도망가세요. 그래서 1 0 0에서5 0배에서 그러니까 에서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 5면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그0배에서 150배에서 1한0배에서 150배에서 이사람배에서1 5 0배 하는 거 같아요. 그래 e Tango. t 나 e m o v i 영 Oka, and j 요얘들은요 u t they all. I have to h a 방해 up. You are 바 o be 한 i t 주 i n g I said, I said, 거 said, I s a i 뭐 I s a i 하나요? a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선 사람들은요, no, they are what, what, what, w 에 대한 느낌이 그거 왜냐하면 그 what, what, 면 h a t what, w 변화가 일어났나봐요. a 네, t what, 어, what, w h 그 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든 a t what, w 기 a t what, w h 아, 그냥 그러네요 음식은 여름이 많고, 좋을 없다. <레 oceans> 그래서, 얘는, 예전에 먹었대요. 그, 달이한거 먹었대. 네. 네. 만약에, 먹을 네. 때니까 자연에서 오면, 그, 추가를했지라도 네. 아, 방해받는대요. 그, 오면 죽기. 네. 그, 방해받는 네. 거죠. 네. 정이원기이 그, 차트인데요. 정보에 대해 서 적용을 할수록, 이런 건 더, 그, 불확실하죠. 네. 정보에, 정보의 초, 효과는요. 우리의 끊임없는 도보적인 부분은요. 레햄 햄, 햄, 그, 그, 지역적인 건좀 줄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하지만 다음에 높인다 보니까 이는 일단 레슨 받고 지역적 입학실성은맞는데 대부분 음. 높인다